여기에 생선들이 운전하고 있고 캥거루가 사탕 먹고 있고 펭귄 키우시나봐요? 아유 귀여워라 원숭이가 그네 밀어주고 있고 또 거기 왜 들어가 있어? 아니 사람을 즐기는 거일 수도 있어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It's Cookie 라는 제목의 스팀 신작 게임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랑 좀 비슷한 건데,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약간 좀 어색한 거, 이상한 거를 찾으면 된다고 하네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다섯 개의 이상한 장면을 찾으면 된대요. 보자. 다섯 개이면 금방 찾지 않을까? 맵을 드래그해서 볼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줌인 줌하고 야! 확성기에 손 있어! 어... 이렇게 하나? 이런 거 찾으면 되는군요? 얜 뭐야? 둘. 왜 곰이 여기? <웃음> 셋? 너왜 갑옷 입고 있어? 넷? 어디서 자연스러운 척이... 너왜 여기 매달려 있어? 이런 식으로 어색한 장면 찾으면 됩니다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장면들 찾으면 된다고 하네요 으야자 <목소리> 굴뚝의 기둥 아유 기린 나무에 여는 자연스럽지만 얘가 가운을 입고 있는 건 굉장히 이상하죠 얜왜 튜브에 매달려 있을까요? <웃음> 다음에 달에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고 너무 대놓고 있는데? 언더 벌브? 아 전구를 누르면 이상한 점이 아니라 힌트를 찾을 수 있구나 어, 또 어색한 또어거 뭐가 있을까요? 난왜안 보이지? 고민형이 이거 잡고 있는 거 이거 그네 아니야? 왜 매달려 있냐고? 오케이 아 너무 쉽다 약간 아동용인가 게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운데? 계속 가봅시다 보슴도치 알을 싸는 말 정말 끔찍하군요 너왜 모자인 척해? 양 위에서 요가하고 있는 여자 꽃에 물 주고 있는 벌그 다음에 빛나고 있는 나무? 아니군 어 힌트있다 토끼가 모자 쓰고 있네? 닭은 뭐야 대초이 밀고 있는 양 귀여워. <웃음> 어, 아직도 두 개나 남았어? 어, 어 위쪽에 돼지. 음료수 마시고 있는 해. easy. <웃음> 예, 빨리 다음 스테이지. 스킨스쿠버 장비끼고 있네. 해파리와 신발 신고 있고. 거미줄이 여기 왜 있죠? 뭐야 문어가 풍선? 여기 왜 후라이팬 있지? 왜 나비 있어 여기? 여기서 물 마시고 있어요. 정신 차려 여기 바닷속이에요. 피카츄 나오고 있는 TV 있는데? 걔들이 TV 보고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스케이트보드 왜 타고 있니? 해바라기 화분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아, 오! 해바라기 화분이 여기 있구나. <웃음> 이제, 이제 확실히 소망가림 찾기가 돼버렸는데? 이 엉덩이에서 나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군. 어, 오리발, 아, 슬리퍼 신고 있구나. <웃음> 오케이. 다 찾았다. 자, 다음 스테이지. 어우, 야, 근데, 넓다. 이건 뭐야?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눈에 띄어서 누르니까 됐어요. 여기 힌트도 있네요. 얘, 우산 이상해, 무서워. 두루미가 애를 들고 있네? 분수대에서 광대가 나왔네요. 음수대라고 하나? 나무를 잘랐는데 도구가 망치야. 외계인이 인간인 척하고 있어. 와맵 진짜 넓다. 이거 왜 돌을 올리고 있지? 이상한 점이 아니네? 뭐지? 9시 방향 자전거 유모차요? 9시 방향. 유모차? 바퀴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 안 되네? 맨 위에 자전거 바퀴가 없어요. 어 뭐야 무서워. 약간 공포 게임일지도? 야 아직도 일곱 개나 남았어. 아휴.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네. 버거. 아 조방장 모자인 척하는 장화 찾았고요. 분수대 옆옆에 유모차가 이상하다고요? 분수대? 아 이거. <웃음> 자전거 를 타고 있는 거야? 유모차를 타고 있는 게 착시현상인가? 이상해. 어. 오... 이제 진짜 안 보인다 나는. 빨리 같이 찾아보자. 5시 방향 지팡이 바퀴 할머니 지팡이 이거야? No. 이건 이건 이상할 게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웃음> 굴렁쇠를 하고 있네. 아 9시에 도넛 가게 확대 좀와 뭐야? 쥐들이 이거 훔치고 있어 찾았어요. 예~ 우리 장작들과 함께라면 끝까지 와 스테이지 짱 많아! 자, 스키장 하하하야 <웃음> 하키장에서 파인애플 갖고 치고 있네 넌왜 스케이트를 타고 있냐? 이 괴물이 있어요 소들 사이에 리프트에 곰 타고 있고 직장 차림의 애가 스키를 타고 있네 쩐다 힌트 위쪽에 펭귄이 날고 있네요 이거 그거 아니냐? 그 인투더 싱크홀 만든 제작진 거북이 게임 이건 뭐지? 아그 다림질 할때 쓰는 받침대 잖아, 이거. 그걸 보드처럼 타고 있어. 미쳤나 봐. <웃음> 눈사람 굽고 있네요. 음, delicious. 여기 곰이 빼곰. 이글루인 척하는 거북이. 낙타를 타고 스키 타는 개 쩌는 남자. 올라프. 여기 뭐 여름이에요? 아, 온탕이에요?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눌리는데? 여기 서린 있어, 대박. 사람이 끌고 있고 배가 타고 있네? 스키막 소리 지르는데요? 그게 이상하진 않군요. 그럴 수 있지. 루돌프가 최신 식 썰매 장비를 타고 쓰레기통에 아이가 들어있고 어, 여기 홍듀 가게구나. 아, 홍듀 진짜 맛있는데. 너왜 개인척해? 아니 얘네 뭐해요? 지금 여기서? 미쳤.. 어? 뭐야 벌써 다 찾았어? 아 너무 이디하고만자 다음 열다섯 개 이런 데서 배 타지 말라고 상어 인간님 여기 왜 계세요? 빨리 원피스의 생으로 돌아가세요 이 변기에 처박혀서 뭐하냐? 얘왜 여기서 자고 있어? 네. 아 여기에서 쓰레기 풀고 있어 이 미친놈이 미쳤나봐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상한 기계를 타고 있네요 <웃음> 뭐야 이거 그 연습용 판이 아니라 거기에 음식을 차려놨네 상어 있고 개 있고 잠수해서 신문보고 있고 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소영장인가? 개구리 있고 여기서 또 보드 타고 있네 잡아서 엉덩이 겁나 패야돼, 저런 애들은. 아니, 다이빙하는 계산.. 계단이 없어가지고.. <웃음> 이렇게라도 수영장에 뛰어들고 싶었던 겁니까? 넌왜 이게 있는 거야? 이건 이상한 거 없잖아. 수영장에 구멍에서 사람이 나오고있다고 어, 그러네? 난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지? 너무 이상한 장면을 많이 보니까 어! 이게 귀신이야! 어 사람이 안 비치고 있어. 여긴 비치고 있는데! 카운터에 샤워한다고? <웃음> 아, 그냥 샤워기 못 봤네. <웃음> 여기서 바베큐 하는 게 이상하다고? 아, 그러네. 장소를 보니까. 이것만 보면 은 이상할 게 없는데 이렇게 보면 이상하네요. 사장님 줄타기예요. 아, 이게 지금 줄을 타고 있는 거구나. 아니, 난뭐 이상한 길다란 창 같은 거 들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줄 알았는데 장대였어. 어머, 눈나이빠이암이 과일 매달려 있네. 이게 왜 이상해. 아, 바나나 나무가 아닌데. 바나나랑 귤이랑 막 같이 있어가지고. 뱀 있다. 근데 뱀은 이상한 게 아닌데?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왜 여기서 샤워하고 있어요, 너는? 맵 엄청 넓다. 야, 이번에 25개 찾아야 돼. 거대 삐약이가 비행기 위에 있네요. 개 크네, 삐약이. 여기에 생선들이 운전하고 있고 캥거루가 사탕 먹고 있고 펭귄 키우시나봐요? 아유 귀여워라 원숭이가 그네 밀어주고 있고 너 거기 왜 들어가 있어? 아니 사람을 즐기는 거일 수도 있어 안경 쓰고 계시네요 패션리더 기린 머리인 척한 문어 쥐가 등에 몰래 타고 있네요 뒤에 토끼가 은근슬쩍 데이트하는 척 하고 있고 여기 물고기 있고 뭐야 이건? 여우야? 여우가 뒤에 위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마 사이 악어가 이상한 건 아니데 왜 사람이 있죠? 왜 낚시하고 있죠? 햄버거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건 이상한 점이라기보다 그냥 얘가 개 개시... 씨. 얘 머리 왜 이렇게 크죠? 그저 클뿐 죄송합니다. 클수 있지. 그다음에 또뭐 이상한 거 있나? 얘 혼자 점박이다. 우와, 점박이 차별해? 나 전박에 얼룩말 있을 수도 있지. 너무하네, 게임이. 근데 위에서 스키 타네? 개도 타네? 손안 쓰고 음료수 먹는 거? 아. 아, 나도 가끔 저렇게 먹는데, 목숨 걸고. <웃음> 저, 저게 이상한 거구나. 그래. 이상한 거지, 그지? 새가 모자? 새가 모자 쓴 거? 아, 이런 거. 만화적 허용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점이었구만. 아니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많아져 허용인데 그거 딴지 거는 게임이지 자 이제 하나 찾아야 돼요 동물원 간판? 아쥬우인데 <웃음> 이제 제의로 되어있네요 가자 따다 와.. 넓다 넓어 자 하나씩 찾아보자고 여기 힌트 찾았다 등대 밑에서 잠을 퍼질러 자고 있네요 잠자기 달인인가? 이너 있고 너왜 거기에 고양이 들고있냐? 무섭다 왜..왜.. 노 대신에 삼지창을 들고있네? 노인척 하고있네? 곰이 누워있네? 고양이가 서핑타네 돌고래가 쳐다보네? 그건..그럴 수 있군 이분은 왜 여기 매달려 계시죠? 진짜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웃음> 어 여기 밑에 야자수 있어요 바다에 야자수 있고 여기 생일초 산호인 척하는 생일 케이크 와 고래도 있네 와 진짜 강한 자반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정도 수련은 해줘야지 이거지 갈매기가 셀카 찍고 있네요 변기가 안전요원이네요 여기는 정체불명의우주복입분이 있어요 와 야자수인 척하는 물개가 여기 있네요 아 이건 진짜 소변 그림 찾기잖아 장난해? 모래사장에서 뭐하냐? 자세 연습하니? 고슴도 치 먹으려고 하네 역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고슴도치 따위 씹어먹어 주구나 도마뱀이 일광욕하고 있고, 얜왜 샤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머리가 없어요. 어? 아... 아니구나. 잘 덮은 거였네.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척하고 계시죠? 얘왜 야구배트로 배드민턴하고 있죠? <웃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배드민턴 따위 야구배트로. 위쪽에 코끼리가 집을 살고 있네요. 강하구나, 코끼리. 여기서 뭐 서핑하는 것처럼 끌고 다니네? 재밌겠다. 물개가 튀어나왔어. 마지막 하나. 오, 그러네. 말, 말이 모래 속에 있네? 어떻게 해봤대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와, 이거는 눈이 아프다, 눈이 아파. 최대한 확대해서 보자. 하나씩 천천히, 일단 마녀. 도심 속에 마녀가 날고 있을 수 있지, 그지 악어가 샤워하고 있고 거울 속에 나.. <웃음> 나와 현실에다가 좀 괴리감이 크네요? 아..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거울 속에 내가 머머리였다면 좋았을 텐데.. 어항을 끓이고 있네요? 역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계에서는 이 정도 어항쯤은 버텨줘야지 물고기가 냉장고에 빗자루가 들어가 있지? 프로포즈를 쥐를 데리고 하네요? 여자가 개빡칠 만하죠? 아니면 너무 좋아서 지금 고민 중인 건가? 어? 새가 스키.. <웃음> 미끄럼틀에 스키 타고 있네? 귀여워. 애들 노래 듣고 있네요? 달팽이 가지고 산책하고 있네요? 진짜 자연스러운 척 한다, 얘네. 뭐라 그래? 샌드백 대신에 참치로! 주먹 단련. 와.. 욕조 안에서 서핑 타고 있어. 강하다. 식기를 말리고 있어요, 빨래와 함께. 비구름이 건물 안에 있어요. 그고 자연스럽게 비를 맞고 있군요. 오! 어! 오븐에 A가 있지만 애는 강하기 때문에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구인 척하는 사과. 애가 세장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하프가 좀 많이 어색하지 않군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어색해요, 하나도. 천장에서 자고 있네. 크, 역시 한겨울엔 천장에서 잠을 자야지. 천장이 아니라 지붕. 창문에 다이빙 중이라고? 어, 어, 어디? 아, 아 여기 아직 안 봤는데, 아 애들 눈썰미가. 와 생일 케이크 자를 때는 역시 전기톱이지.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아 이상한 걸로 체크가 되네. 스켈레톤, 가족들과 함께 스켈레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네요. 강아지도 물고 있고. 발에 아령을 연처럼 날리고 있는 애가 있다고? 와, 와 겁나 쎄. 염력이잖아 이거는 그냥. 아니면 힘으로 날린 걸 수도 있어 또뭐 없나? 어이 슬슬 안 보인다 저 좌측 꼭대기에 있던 시계가 이상한 것 같다고요? 시계.. 아 시계가 거꾸로 돼 있네 아 시계가 거꾸로 돼 있어 이제 네개 남았다 자기야! 자기도 같이 찾을래? 희쁨이도 같이 찾아볼게요 이번엔 또쁨미가 마침 안녕하세요. 일어나가지고 어디 이 보자 여기서 역 역도 들고 있네 이게 이상한게 아니라고? 이게 왜 이상한게 아니야 놀이기구 옆에서 어, 여자 서핑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 여기... <웃음> 여기 붓이 같이 날고 있네요? 아이 칼... 칼 가지고 지금 바이올린 키고 있는데? 바이올린이 아니라 첼로 이거 뭐야? 당근이야? 당, 당근. 당근이... 딸기처럼 열리네? 닭 가지고 띄우고 있네요? 이거 뭐야, 밀대 가지고 드럼 치고 있네? 도호가 많이 부족했나 보다, 야. 다람쥐가 스카이콩콩 파이... 타고 있어. <웃음> 어, 여기 사람 들어있어? 아, 사람이 들어있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이거 관영 맞추면 원래 물에 빠지는 건데 안에 상어가 있는 게 문제구나. 와, 나도 이런 데서 파는 레모네이드 먹고 싶은데 걔가 레모네이드를 먹고 있어. 쭈욱 쭈욱! 이거 뭐야, 얘 누구야? 몰라, 개인 듯? 확대해서 볼까? 다람쥐. <웃음> 귀여워. 기린삶 <웃음> 살모사인 척하는 기린. 쟤는 왜 누워서 잠깐만. 타 저거를? <웃음> 회전 목마인 척하는 사람인 것 같아. 무서워. 기괴하다. 쟤왜 네모를 타고 있지? 어? 원래 오 그러네. 오, 자기 예리야. 나, 나 전혀 못 보고 있었는데. 야, 저 풍선 들고 있는 아저씨 날 쳐다봐서 무서워. 예? 응.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을게. 그래. <웃음> 자기랑 좀 닮았다. 어? 이제 쇠고랑 가지고 타고 있어. 아 여기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서커스거든. 그런, 그런가 보다. 제 유모차가 있어. 어, 범퍼카보다 강한 유모차. <웃음> 이거 타면 무적이에요? 어? 시간 제한 있어. 지니 램프의 여정! 강아지가 1라인 타고 있다. 반두대! 어. 강아지가 일라인 타고 있어. 강아지가 1라인 시간이 없어! 너무! 너무 여유롭게 나봐아 리스타트 자, 졸라 빠르게 복구할게요 저건 뭐야? 왜 곰돌이가 눌리냐 아까? 팝콘? 그러게 팝콘이랑 곰돌이랑 자연스럽게 나 곰돌이가 팝콘 튀겨주는 건줄 알았는데 나, 그것도 또... 이상한 거네 아니었구나 코끼리가 그네 태워주고 있네? 어 이거 이상한 거 맞았어? 서커셋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러게 그냥 나는 모형 코끼리 놀이터줄 나도 양탄자, 양탄자 타고 타는데? 있는 강아지 어한개 남았다 12시에 스케이트? 이거? 얘가, 얘가 뭐가 왼쪽... 이상해 어? 얘가 왜? 뭐지? 아 한쪽은 스케이트고 한쪽은 아이스 스케이트였던 아... 것 같아 와이 점점 빡세다 시간 제한도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 광차에 얘가 있지? 왼쪽에 카누가 있어 어? 강아지? 어? 어? 있어. 사장님? <웃음> 어? 게, 로봇? 계란, 계란. 로봇이 배터리 찾고 있어. 계란. 계란? 계란이 왔어요. 계란도 안전하게 배송해주는 항공사가 있다? 더루빙퐁 이거 왜 무덤이지? 위에 무덤이 있지? 아 도너츠 맛있겠다. 피자 맛있겠다. 그러게. 코로나! <웃음> 코로나 방지 동기들은. 광고야. 세상에. 쟤왜 이상해 목발 짚고 있지? 아 아닌가? 이건 완벽하게 어려워하잖아. 정상인데? 자왜 이상한 취급해? 새총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뭐해요? 당장 내려와. 아, 위험하게 뭐하는 거야. 구모 오열. 얘 얘, 얘, 얘, 알래스카에서 왔어요? 뭐야, 버버리면, 난쟁이 버버리면. 해리포터에서 본것 같아. 저 외계인이 외계인이 청소하네. 청소하네. 요즘 슈퍼맨이. 인권. 야, 요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외계인 쓰나보다. 그런가 봐. 닭이 <웃음> 여행을 가네? 마법사 아저씨다. 글씨가 빠졌어 저거. 어. 원래 저 저거... 이건 마법사랑 포함인가 봐. 아, 저 마법사가 호로록 가져가네. 쟤왜 사람들을 사람을 저기 명상마리하고 있네. 아, 짐 짐처럼 들고 가네. 항공료가 비싸 가지고. 아, 니 저기 왜 빨래터가 있어? 아! <웃음> 저기 왜 축구 출고라고 있지? 여기 웰컴 거? 표지판? 그걸 지가 들고 있네. 축구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여기 <웃음> 여기서 축구. <축구하고> 비행기 안 틀어. 네, 비행기가 비행기 위에 안테나가 문제였던 거구나. 응. 스킨은 뭐야, 이거? 여기 자전거 있어. 여기 사람이, 뭐, 사람이 얼굴 있어. 내밀고 있으면 안 되지. 너왜 창바 방패를. 이게 재밌다. 자기야, 20초 20, 나아서1고 어, 시간이 어, 없다. 10냐? 15? 13? 13? 어, 안 보이는데? 생각보다 찾을 게 진짜 많네. 그러게. 재목 어. 어. 아직 3개나 남았는데... 아. 자, 완전 빠르게 복귀하겠습니다. 커피집 앞에 변기가 있어요?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웃음> 아, 의자인 척해, 너. 좋다. 밥 먹으면서 싸면서 예. 먹으면 되잖아. 11시에 비행기 3날개? 아, 왜? 우와. 아, 뭐야, 이거 징그러워. 하나 남았다. 저거 스키 했어. 비행기 스키. 맨 왼쪽에 남자가... 외계인을 메고 있다고? 하나 남았는데 그거 이건데? 어디에 무섭게 오른쪽이라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 본거 아니야? 밑에 내려봐 이거 잘못 본거 아니야? 아 이거 줄이야 줄아 외계인처럼 보이긴 했다 아, 약간 이제 빨리 눌러야 돼 시간이 얼마 그, 없어 어몽어서 같이 생겼네 끝 이거 두 번은 해야 되네 윈도 어디냐 야 닭이 기관사야 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알바 꿀인데? 닭이 기관사라고? 응. 야.. 성공했네. 애가 연 날리고 있어 오른쪽에. 얘 뭐야 타잔을 꿈꾸고 있나? 연을 앞으로 날리고 있네? 얘 드라큘라 있다 여기 왼쪽에. 드라큘라. 밑에 내려가면 아까 또 이상한 게 있었어. 오른쪽에 화장실 문 열어놓고 싸는데 거북이를 의자로 쓰고 있네? 아, 뭐야 샤워하고 있어. 뱀이다 오른쪽에 티켓 앞에. 뱀이다. 생쥐다. 쥐가 뭘 먹고 있네? 아 이제 어항에서 왜 낚시라고 했어. <웃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머리인 척하는... 야 곰돌이가 운전사다. 지금... 기야야 오른쪽에 사람을 자판기에 팔고 있어. 어 뭐야. 하나 사보자. 어? 좋아. 우리 집 노예로 쓰자. 외계인이 안내하고 있네요. 어, 키밍이다 여기 밑에. 키밍. 어, 여기 키밍이 있다. 키밍아 나와. 거기뭐 하는 거야. 토크. 나와서 편집해야지. <웃음> <웃음> 어, 뭐야, 이거, 고양이 징그러워. 캣똥이다캣똥 캣캣인데, 캣캣? 그거네 캣캣이네. 여기서 목장을 자르주셨네요 얘는? 아, 좋다, 근데. 바로 먹기. <웃음> 우유 바로. 좀 <저> 미라가 있다. <웃음> 미라. 오늘쪽에뭐있 사람 뭐... 붙여놨어, 그러니까. 열차에. 아, 무서워, 징그러 달리면 힘들잖아, 제가. 갈리겠지. 와, 이런데 도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대단하네. 어, 사람이다 사랑. <웃음> 뭐야, 이거? 봐야 <웃음> 봐. 버스 스탑얘 뭐죠? 헉! <웃음> 어우 무서워. 야 버스 스탑이 저기. 이거 굉장히 이래? 위급한 상황 아니야? 아 버스 스탑이 여기 왜 있냐? 뚜기나왔땅어 이거 모닥불 째고 있냐? 모닥불이야 자기가 여기 앞에. 어, 아 어, 그러네. <웃음> 너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웃음> 진짜 모여있는 거 너무 자연스러웠어. 시간? 뭐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시계가 시계? 다르대. 시계가... 이거? 어? 아 그러네. 13시 AM으로 돼 있구나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시계네 우와. 잘 봤다 벌써 마지막 스테이지만 남았어 이 재밌는 걸 자기 혼자 하고 있었어? 벌써 다 했네 날 깨워서라도 같이 있었어야지 내가 깨웠서너 나한테 발길질했어 <웃음> <웃음> 이딴 걸로 날 깨워 이러면서 야, 책을 저기 이고지고 가고 있네 기사가 테니스채 들고 어딜 가고 있을까요? 책개큼 어 뭐야, 뭐야? 귀여워 <웃음> 거북이다 책상 위에 거북이 다야저 <웃음> <웃음> 악마야 악마의 자식이야 그래서 거북이 노래 부르고 있네 미친 바로, 바로 내쫓아 진짜 또 사다리가 어, 있어 뭐야, 이 밑에 통로가 있어 비밀 통로 저 뭐고 선택하고 있네 <웃음> <웃음> 진짜 미쳤나 용이 용이 살고 있네 역시 강한 자만 살아남을 로봇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네. 하트 그리는 연습. 야, 문어가 책 받고 있어. 너무 좋은데? 우와! 기린. 저 조각상 셀카 찍고 있는 거 맞아? 아, 뭐야? 귀여워. <웃음> 잘 만들었네. 쟤 비눗방울 불고 있노. 내려와, 임마. 저기 위에 무슨... 시커먼 애가? 악마가 있어. 거미가 기타 치고 있네? 얘왜뭐야 개구리 뭐야? 망원경으로 뭘 보고 있어. 정상이 없어. <웃음> 야, 공룡이다. 공룡. 고양이가 뭐뭘 하고 있는 거야? 토끼다. 토끼도 있고 유령도 있고 도둑이 털고 있고 손도 있고 그냥 되게 작품성이 뛰어난데? 요술 외우고 있고 구름, 구름 내리고 있고 저 퀴나리 아이씨 뭐야? 뭐야? 광대 연습 중이네 높은데 위에 있는 거책잘 꺼내겠다 카니발 연습 중 부끄부끄 귀여운 코끼리 두개 남았다 책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어떤 책?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고동돔 밑에 여자? 아유 왜왜 배달려 있니? 어. <웃음> 빨리 마지막 하나! 어, 여기 있네 여기 식물! 아 오! 아 나이스 타이밍 우와! 짜잔! 빠바바밤. 끝났어! 한 500개는 있어야 되는데 다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네 자 이제 이거 환불하자 <웃음> 자 It's Cookie! 라는 제목의 게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즐기게 되게 재밌었네요 친구들이랑 같이 찾거나 부모님이랑 놀기에 되게 좋은 약간 어린아이들 용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녹화 종료해줘 녹화 종료